네 충전구 위에다 아... 펴놓는거죠 충전 될 동안 좀 모양이 좀웃기게 <웃음> 혹시라도 제가 이사를 해서 다시 집을 짓고 그렇게 산다면 저는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세 번의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세번한달 평균으로 내봤더니 안녕하세요 직사홍입니다 제가 요즘 한창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마침 딱 저희 친한 이웃분께서 전기차를 들이셨더군요. 근데요 바로 가서 찍으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살짝 얹질만 주고 무려 석 달을 묵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이 왔네요. 전기차, 집밥, 전원주택, 여러분도 저도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 여기 다 한자리에 모았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아 참고로 마지막엔 주인분께서 직접 충전하는 모습도 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은 5천 보조금 포함해가지고 5,60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실 구매로 한 거는 4,4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1,200 정도 받았고요. 경유차 같은 경우 요즘 매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노후가 되기 전에 미리 폐차를 하면은 폐차장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빨리 갖고 와라, 차를. 그래갖고 새 거로 바꿔라. 면안 나오게. 그렇게끔 미리 미리. 전기차하고는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폐차를 해도 나중에도 내연차를 또, 경유차를또살수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전기차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저희는 설치비 지원은 없었고요. 현대자동차 구매 서비스로. 개인 완속 충전기를 지원 받았습니다 아 차를 샀더니 충전기를 줬어요? 이제 전기차를 샀으니까 음. 집안에다가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했다고 얘기하니 그러면 은 충전기를 이걸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주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저희는 충전기 지원을 받아서 차 인도 받은 다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받고? 아, 받고 후에 충전기를 차... 설치했다. 네, 차량 구입 후 신청을 해서 충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저희는 충전기 지원으로 설치 업체를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아 이렇게 정해져서 여기 예, 현대자동차에 알았죠? 연락을 했더니 거기 지정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그냥 그쪽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저희한테 따로 뭐 알아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완속충전기는 말마다나 그냥 어떤 기간을 두고 계속 충전을 느리게 하는 거고요 급속은 단기간에 음. 80%까지 음. 18분 정도면 충전이 된다고 음. 광고에도 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 저희 같은 경우는 집에는 급속충전기를 신청이 안 되고요 아 집에는 안 돼요? 네. 완속충전기밖에 설치가 안 됩니다 네, 무조건. 그, 음. 밖에서 하는 거는 급속도 있고 완속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근데 금액 차이가 음. 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급속은 진짜 필요할 때. 빨리 진짜 배터리 잔량이 얼마 없을 때 채워야 될 때는 돈이 좀 들지만 급속을 사용하고요. 그게 아닌 다음에는 완속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희는 집에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집에서 했을 때 봤을 때는 보통 밤에 사용해서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충전이 뭐 어느정도는 시간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바로 완속이다 그렇게 네 맞아요 네. 천천히, 천천히. 네. 저희 시공비는 70만원 정도 들었고요 충전기를 지급받아가지고 별도 지급금액은 없었어요 충전기에 대한거는 아 그럼 딱 70만원으로 끝났어요? 아니요 한전불립금이 저희 지역이 지중화지역이라 73만원 정도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143만원정도 저희가 한전불입금은 73만원이라고 한게 집 앞까지 음. 공사를 하고 별도 계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고지서를 납부를 했거든요 음. 보통 가정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전기가 음. 3kg하고 5kg가 있는데 저희는 5kg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한게 네. 5kg다 저희 집 가정용으로만 음. 근데 전기차 충전까지 하려면은 그 용량 갖다 모자랄 수가 있어가지고 별도로 7 k 로 와트짜리를 계량기를 따로 설치를 했어요. 정말. 그래서 고거를 설치하려고 지중으로 묻다 보니까 그 한전 불입금이 나왔고요. 그게 합쳐서 좀 공사비가 참, 뭐야, 143만 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시공비하고. 아 그거는 시공비 70에 한전 불입금 73만 원에서 143만 원. 한전 불입금은 이랬어. 예, 이랬어. 그러면 지금 계량기가 총두 대가 네 두개가 되는거죠 지금 가정용과 전기차 충전기 따로 그러면 요금도 따로따로 따로 나오겠네요 네 고지서가 두개가 따로따로 나와겠어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충전기 지금 계량기가 음. 바뀌지만 처마 안쪽에 있어 가지고 음. 따로 어닝이나 그런건 필요가 없는데요 음. 근데 외부 벽에다가 설치를 하시면은 음.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는 충전기 바깥에 음. 위에 캡을 씌우는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덮어놓으면 만 그렇게 비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거 같아요 아 사제로 충격. 뭐 이렇게 케이스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지나다니면서 제가 봤을 때다 덮여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그걸 해주는 거 같아요 7kg는 무상으로 설치가 가능하고요 11kg는 설치비가 별도로 어느 정도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설치비를 낼 바에는 그냥 7kW만 써도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전기차 한 대를 지금 충전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시간에 충전할 수 있는 와트 수가 7kW하고 12kW가 차이가 있으니까요. 좀더 빨리 충전하시려면은 12kW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요, 저는. 속도다. 빨리 아, 속도죠. 더 빨리 할수 있는 게 네, 12kW고. 그렇죠. 7kW는 조금 더 느려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 비용을 내고 집에 설치가 돼 있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하시려면은 12kW가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세 번의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그 고지서를 세번한달 평균으로 내봤더니 4만 3천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돈이. 보통 저희가 기그전에 경유차를 타고 다닐 때는 연비가 한1 0 k 로 정도 나오는 경유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평균 한 36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4만 3천원이니까 아마 한 30만원 정도 세이브가 되죠 아무래도 근데 이것도 세이브가 되는 이유가 저희가 지금 충전하는 시간을 정해 놓고 충전을 하고 있어요 11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그거를 경부화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간이 돈이 제일 싸요 57원에서 8원 정도 그렇게 충전을 하다 보니 금액을 훨씬 좀 절약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엔진오일이나 그런 걸갈 필요가 없고요 저희가 지금 13,000km 정도를 뛰었는데 한 거는 에어컨 필터만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탔을 때는 별도로 추가 비용은 거의 없다고 봐도 일도 없다? 무방하, 예,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저희가 5월에 차를 사서 지금 여름을 나보니까 폭염에 대한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비가 많이 오면 충전을 하기가 아무래도 힘들죠 이게 전용 차 고지가 있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보통 집에 차고지가 있는 집이 그렇게 없으니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충전을, 비가 올 때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그냥 벌어지면, 파라솔을 펴가지고, 그 주변에 해놓으니까, 그렇게까지 바람만 불지 않으면은, 비 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것 같아요. 파라솔을 그러면, 그냥 저기 올려놔요. <웃음> 네, 충전구 위에다가 파라솔을 펴놓는 거죠. 충전될 동안. 모양이 <웃음> 좀, <모양은> 좀 웃기게. <웃음> 차량 구입하고 충전기를 설치하면서 초기 비용이 좀 들었죠 근데 운행에 따른 유류비나 다른 송오품 비용이 거의 들지 않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장점이죠 큰 아주 음, 그렇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다까요 좀아 이게 좀 환경까지 네. 네. 뭐 이거 배터리를 만들면서는 뭐 문제가 생겼겠지만 차를 타면서는 그래도 매연도 뿜지도 않고 뭐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왠지 모르게 뭐 왜? 그냥 전반적으로 장점이 훨씬 커요 근데 굳이 단점을 하나 꼽자면은 장거리 주행을 할때좀 충전 그거 하나 그거 하나만 빼면은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단 겨울을 한번 지내보고 아. <웃음> 다시 한번 <웃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집을 처음에 졌을 때는 이 정도 인프라가 없어서 네. 저도 그렇게 실천을 못했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이사를 해서 다시 집을 짓고 산다 제가 진짜 그렇게 산다면 저는 전기차 충전기 우선 선부터 미리 원하는 위치에다가 빼놓을 거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선 선부터. 네. 이게 추후에 땅을 파고 후작업이 너무 좀 번거롭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혹시라도 전기차를 미리 하실 거면 충전기 위치 그리고 차고지도 웬만하면 미리 설치하셔가지고 충전기 위치를 잡아 놓으시면 훨씬 밖에서 나중에 추후 공사하는 비용도 절약되고요 그리고 집으로 봤을 때도 모양도 훨씬 예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 버튼을 누르고요 충전기를 설치하면 카드를 발급하는데요 이 전용 카드를 대면 네 커넥터를 차량에 연결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커넥터를 차량에 이렇게 충전하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충전이 완료된 겁니다 지금은 날씨가 맑아서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비가 올 때는 이렇게 파라솔을 위에 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